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좋아요,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에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음악방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설치부터 기본 설정하는 방법까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로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음악방송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와 오디오 설정입니다. 마이크 보조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이크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마이크 보조 점점점 세개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치에서 기본 장치가 어떤 마이크를 연결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장치를 클릭하시고 저는 마이크 에버미디어 AM310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종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크 설정은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은 음악을 틀기 위해서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려줘도 광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광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음악이 잘 나오고 있죠 프리즘 라이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디오 믹서에서 지금 밑에는 마이크 고요 제가 말할 때마다 그래프가 움직이죠 데스크탑 오디오 에서는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음악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음악을 정지를 시켜보겠습니다. 정지를 시켰더니 데스크탑 오디오의 그래프가 멈춰있네요. 음악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 건데 음악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음악을 키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디오 믹서를 보면요. 데스크탑 오디오의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고 마이크 보조 장치에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악 소리와 목소리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들리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목소리와 음악 소리가 겹쳐서 잘안 들리게 되죠? 목소리를 들려주고 음악소리를 배경음악처럼 작게 들려주고 싶을 때는 오디오 믹서에서 데스크탑 오디오 볼륨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프리즘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오디오 믹서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움직이면요. 음악소리는 작게 들리고 제 목소리는 잘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음악소리를 키워보겠습니다 볼륨 조절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이십시오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고 마이크 음악이 나갈 때는 마이크를 끄시는게 좋습니다 저희 마이크 보조장치에 스피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목소리를 음소거 할수 있습니다 음악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이크를 다시 켜주시면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데스크탑 오디오 키우시고 줄이시고 이렇게 데스크탑 오디오 볼륨 소리를 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소리가 작다는 분들은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스피커 모양 아이콘 올려보면 은 스피커가 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로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는게 아니라 데스크탑 오디오 오디오 믹서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볼륨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튜브에서 음악을 들려주는게 아니라 멜론이나 네이버 뮤직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음악을 들려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고 오디오 믹서 데스크탑 오디오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